나도 나도 평창자수막 7, 80명 돼가지고 버추얼 스트리머 순위 에 뜨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지만 가스로 운아기지 땅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걸내청자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밖에 안그리는데나 우린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정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대들 시청자가 아니라는게 아니라 그렇지 그대들은 시청자가 아닐세 그대들은 지에 지미, 지미 쥐돌이 쥐순이들이야 그니까 그대들은 시청자가 아니야 응응 응, 아니야 수습 못해 아니야 아니야 편집자님이 편집해줄거야 그렇죠 편집자님이 알아서 해줄거야 응 괜찮아